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바람을 핀 상대자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어, 그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마음을 다 해야 된다고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용서를 해주고 다시 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있으셔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용서를 해주면 예전처럼 잘할 수 있을까? 나만 바라보고 살수 있을까?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 나는 그 상황을 다 감당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도 하시게 될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지는 알고 있지만 어, 사실 어, 남자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장 힘든 결정일 것 같아요. 그래도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고 싶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. 앞으로는 잘할 거야? 나한테 정말 잘할 거야? 이런 거 말고요. 이번에 만약에 내가 용서해주면 혹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펴도 날 이해하고 용서해 줄수 있어? 한 번은 그래 줄수 있어?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.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기서 발끈할 거예요. 난리 칠 거라고요. 자기는 이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앞으로 그런 권한을 한번 갖겠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용납을 안할 거예요. 그런 사람이라면 답이 나왔겠죠. 자기는 그랬으면서도 남이 그런 건 용서 못 해줄 사람 자기는 용서를 못할 일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?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힘들게 내가 이 사람을 한번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짐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. 적어도 내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려면요. 나도 상대방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기준이 쓴 상태로 그 정도는 돼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떠한 경우라도 바람피지 마시고요 바람을 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건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회를 얻고 싶다면 죽은 듯이 지내세요 상처받은 사람의 그 상처가 다 치유될 때까지 그렇게 죽어 지내보시라고요 근데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바람핀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엄청 큰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바람을 필수 있잖아요 그때 받은 상처는 요 처음에 준 상처하고 달라요 급이 달라요 결국 평생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다면 무릎 꿇고 빌지 마세요 함부로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